영화 심장정지의 주 원인은 호흡부전과 영화도련사증후군 등입니다. 특히 영화도련사증후군은 가장 흔한 영화 사망의 원인인데요. 영화를 엎어 재우지 않기, 푹신한 바닥에 눕히지 않기, 보호자의 금연 등을 지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영화도련사증후군 발생 시 가장 큰 문제는 현장에서의 심폐소생술 실시율이 낮다는 점입니다. 영화가 숨을 쉬지 않는다면 당황하지 말고 즉시 영아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그렇다면 영아 심폐소생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코로나19 등 전염병 유행 상황일 경우 구조자는 심폐소생술 전 마스크, 장갑, 전신 가운, 고글 등을 착용해 감염을 예방하도록 합니다 심폐소생술의 첫 번째 단계 영아의 발바닥을 두드려서 반응을 확인합니다 이때 머리를 흔들면 안 됩니다 의식이 없다면 주변 사람에게 119 신고와 함께 자동 심장 충격기를 요청합니다 옷을 벗기고 가슴 압박을 실시합니다 누워있는 상태에서 젖꼭지 연결선 바로 아랫부분을 압박하는데요. 두 손가락을 이용해 약 4cm 깊이로 분당 100회에서 120회 속도로 30회 눌러줍니다. 이후 인공호흡을 두번 해주는데요. 고개만 살짝 젖히고 입으로 영아의 코와 입을 덮어 1초 정도 숨을 불어넣습니다. 가슴이 올라오는지 눈으로 바라보고 턱을 들어 올릴 때 목의 연조직이 눌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만 1살 이상 8살 미만 소아의 심폐소생술입니다. 소아 심장정지의 가장 흔한 원인은 외상인데요. 이 외상의 대표적인 원인은 교통사고입니다. 소화액 안전띠 착용과 소화용 자동차 안전시트 장착 등을 통해 치명적인 손상을 예방해야 하고 심폐소생술 방법도 익혀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 심폐소생술의 방법도 영아 심폐소생술의 순서와 같습니다. 소아의 경우 영아와 달리 어깨를 두드려 반응을 확인합니다. 역시 머리를 흔들면 안 되고요. 의식이 없다면 119에 신고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요청합니다. 옷을 벗기고 가슴 압박을 실시합니다. 가슴 압박을 할 때는 한손 또는 두 손의 손바닥 뒤꿈치로 흉골 아래 2분의1 부분을 약 5cm 깊이로 누르는데요. 분당 100회에서 120회의 속도로 30회 압박해줍니다. 소아의 경우 코를 막고 인공호흡을 하며 가슴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조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가슴 압박 30회와 인공호흡 2회를 번갈아 해주시면 됩니다. 코로나19 유행 시기에는 심폐소생 시 환자에게 마스크 착용이나 코와 입을 천이나 수건 등으로 덮을 것을 권장하고요. 일반인의 경우에는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인공호흡은 시행하지 않고 가슴 압박만 시행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식성 심장정지가 흔한 영아와 소아 심폐소생술의 경우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함께 제공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목소리> 이물흡입에 의한 사망의 90% 이상은 5살 미만에서 발생하고 이중 65%는 영아에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서 영아기도 폐쇄 처치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아의 상태를 확인했을 때 반응이 전혀 없으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119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기침이나 호흡곤란, 청색증 등의 증상이 있다면 빠른 처치가 필요한데요. 먼저 영아를 천천히 안아올려 얼굴이 아래로 향하도록 하고 턱을 잡아 영아를 떠받쳐 허벅지 위에 엎드려 놓습니다. 이때 처치자의 팔이 영아의 다리 사이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손바닥 밑부분으로 등의 중앙부를 세게 5회 두드립니다. 이후 머리가 아래를 향하도록 바로 높인 다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듯 두 손가락으로 5회 가슴 압박을 시행합니다. 이때도 처치자의 팔이 영아의 다리 사이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이물질이 제거되거나 의식을 잃기 전까지 등 두드리기 5회, 가슴 압박 5회를 반복해줍니다. 영화 기도 폐쇄 처치는 앉아서 시행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의자에 앉아서 처치를 하면 올바른 자세로 영아 환자의 등, 가슴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압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살 이상의 소아와 성인의 기도 폐쇄 처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아나 성인 환자가 가벼운 기도 폐쇄 증상을 보이면서 기침을 크게 하고 있다면 자발적인 기침과 숨을 쉬기 위한 노력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심각한 기도 폐쇄 증후를 보이면서 효과적으로 기침을 하지 못한다면 즉시 등 두드리기를 5회 연속 시행합니다. 그래도 효과가 없다면 복부 밀어내기를 시행하는데요. 환자의 등 뒤에서 명치와 배꼽 사이에 한손 주먹을 쥐고 다른 손으로 그 주먹을 감싸줍니다 팔에 강하게 힘을 줘 배를 안쪽으로 누르면서 상측 방향으로 5회 당겨줍니다 이물질이 제거되거나 의식을 잃기 전까지 등 두드리기 5회 복부 밀어내기 5회를 반복해 줍니다 생명을 살리는 심폐소생술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